아호화폐 과세 관련된 컨텐츠 때문에 미팅을 하고 갔는데요고성충 변호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분 스펙이 장난이 아니에요. 네. 어, 대단합니다. 이분 스펙이 장난 아니에요. 네. 어. 자 이분 이제 그고려대 나오셔가지고 사실을 사실을 12년 동안 보셨대요. 12년. 12년 동안 무려 18번을 보셨대요. 와. 그러고 나서 이제 합격을 하셨는데 이제 감사원 쪽으로 먼저 가셔 가지고 감사원 쪽에서 경력 쌓으시다가 국세청에 국세청에 이제 특별 채용이 되신 거죠. 국세청에서 일하시다가 이제 변호사 개업하신 건데 와, 이분 스펙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스펙보다 커리어가 장난이 아닙니다 커리어가.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서는 기존에 이제 정부 관련된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굵직굵직한 암호화폐 과세 관련된 이슈들은 다 연관이 돼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분이랑 말씀을 나눴는데 충격적인게 뭐냐면 은 어, 여러분들이 이제 좀그 말씀을 하실때 암호화폐 과세? 정부? 못할걸? 소급적용? 이거는 어, 불리한 소급입법 금지원칙에 의해서 암호화폐 과세 이거 못할거야 그리고 어, 어차피 추적 못하니까 이거 지금 정부가 그 짱구만 굴리고 있고 돈 먹을 생각만 하고 있고 실제로 뭐 나오면 별거 아닐 거야 라고 하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그 내용이잖아요. 생각이잖아요. 근데 변호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 소급 적용하고 데이터 다 뒤져서 탈탈 털어서 충분히 과세할 수 있다. 그럴만한 놈들이다. 충분히 그럴만한 놈들이다. 놈들이다라고 하진 않았어요. 어. 그럴만한 사람들이다. 충분히 한다.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어 기존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뭐, 업비트에서만 거래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수익이 나가지고, 이거를 수익이 난걸 출금을 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 입금한 내역을 증빙을 하면은, 어 여기에서 수익 요거만큼을 수익을 낸 거기 때문에 어 이거만큼 소득분에 대해서 수익분에 대해서 과를하면 되겠구나 근데 이게 아니고 어 다른 거래소에서 이제 뭐 수익이 났던 거를 다른 거래소에서 전송을 받았어 외부에서 전송을 받았어 전송 받고 뭐뭐 했어 근데 이런거 됐어 니네 어피트에서 출금한 내용 있잖아 출금한 내용 출금한 내용들다 뽑아가지고 어차피 실명 계좌 잖아요 실명 계좌 잖아 심연계좌 다 뒤져가지고 출금한 내역 다 뽑은 다음에 자 니네가 이거 야 글로벌 거래소에서 이거 거래하고 뭐하고 뭐한건데 이거 니네가 어떻게 추적할거야? 라고 하는데 추적이 아니고요 <웃음> 출금내역 있잖아요 출금내역에 있는 계좌 있잖아요 계좌에서 그냥 어 과세해버리고요 과세 세금 안내잖아요 그럼 형사고발 한대요 정부는 형사고발 어그 소급, 소급도 저, 소급이 최대 7년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형사고발까지 하게 된다고 하면은, 어 기본적으로 어떤 그, 형사고발권이 아닌 경우에는, 그죠 일반적인 그 과세 소급 적용에 관해서는 5년이고, 그 어, 이게 아니고 형사고발까지 간다고 하면 7년까지 가능하대요. 입니다 세요. 어 정말 세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 소급 적용에 대한 기준이 뭐냐면요. 소급 적용 안될 거라고 하시는 말씀 맞아요. 고란 기자님 말씀 틀린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정답이 없는 거기 때문에 틀린 건 아닌데, 자 소급 소급 적용이 안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뭐냐면은 암호화폐와 암호화폐와 관련된 어 지금은 그 열거주의에 입각한 과세 그 기반이 없기 때문에 과세 기반이 없기 때문에 이 입법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이입 소급 입법을 못하는 거예요. 소급 입법을. 암호화폐 관련된 과세 정책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걸 소급해서 적용을 할 수는 없는데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어, 지금 여태까지 국세청의 행, 그 행보를 봐서는 어, 지금도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세청이 굳이 기재부가 말한 것처럼 암호, 암호화폐 열거주에 입각한 암호화폐 과세 법안을 마련을 해서 이거를 소급입법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국세청은 그냥 지금 아씨 이 새끼들 아 뭔가 좀 그런데 그래서 지금 있는 것 과세 법안을 어떻게 해서든 끼어 맞춰서 소급 때려버릴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저거 듣고 아씨 욕 나오 욕이 나오더라고 욕이 나와 아. 어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는 자산 단위 고 화폐도 아니다 라고 말했던 정부가 그게 아니고요 정부는 분명 말했어요 정부 도박도 과세합니다 도박도 과세합니다 라고 했으니까 걔네는 명분이 있어요 어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질문 받았던 내용이랑 이거 관련돼서 제가 한 시간 동안 내용을 들었는데 저도 자세하게 이해를 못하니까 공부를 안 했으니까 이거 관련해서 공부 더 하고 다음 주에 영상 찍어서 컨텐츠 올려드리면 좀더 자세하게 알수 있으니까요 알수 있으니까, 다음 주 콘텐츠 만들어지면 좀 기대해 주시고요. 어, 어쨌든 좀, 고, 그, 변호사님도 아직까지는 확정된 법안이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변호사님 나름대로의 어떤 그, 분석이죠. 분석이고, 전망. 전망인데, 기존의 어떤 그, 본인의 경험, 토대상, 토대상, 얘네는 무서울 게 없다는 거야. 무서울 게 없다는 거야. 이익이 나야 세금 내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선과세. 아직까지는 뭐 법원 정해지지 않아서 모르는 거예요. 일단. 근데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최악의 시나리오. 선과세, 그 다음에, 어, 그 입증. 그니까 러 내가 이만큼 그 자산, 그 거래소에 보내서 손실이 났어. 손실이 났어.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어, 환급대. 근데, 이 입증에 대한 책임은 본인. 본인이 하는 거. 이거 얼마나 어려워요. 지금 얼마나 어려워, 이거. 왜냐면은, 업비트에서만 거래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 업비트에 돈 넣어가지고, 여기 거래서 거쳐가지고, 거쳐, 거쳐, 거쳐, 거쳐, 바이낸스 거쳐가지고, 절가적으로 이제 환전할 때 업비트를 보내는 건데, 이거를 입증을 어떻게 하냐고. 이거 입증 어떻게 할 거야? 개인이 입증을 어떻게 해요, 저거를. 난감한 거지. 어, 자해외거래서 이용할 때 부가 못하죠. 해외거래서는뭐 과세 못하죠. 국내에 법인이 있지 않는 이상 과세 못합니다. 어쨌든 저거 말씀 나누고 오면서 아참 기분이 안좋더라고 어, 착잡 하더라고요. 다음 주에 녹화하고 다음 주에 녹화해서 아마 편집 빠르게 되면은 다음 주 화요일에 녹화니까 아마 금요일이나 주말쯤 업로드 되지 않을까 빠르면 빠르면 빠르면 그렇게 될것 같고요 늦으면 뭐그 다음주 네. 진짜 답답하더라고요 답답해요 네. 아 근데 제가 좀어 지금 이, 이 시국에 드리기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좋아요랑 구독 한번씩 눌러볼까요 <웃음> 여러분 분노한 만큼 좋아요랑 구독 눌러줍시다 여러분들이 분노하신 만큼 좋아요랑 구독 한번씩 눌러줍시다 여러분들 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분노하신 만큼 숫자 1을 한번 쳐볼까요? 네. <웃음> 자, 여러분들 화 가라앉히시라고. 자, 신 다음에, 자, 좋아요, 구독 누르시고, 어, 채팅창에 어, 1을 마, 마구잡이로 쳐봅시다. 1을 마구잡이로. 네. <웃음> 어, 그러니까 변호사님은 암호화폐 쪽 관련된 어떤 지금 배경지식은 잘 없으세요. 없, 없기 때문에, 어, 이거 관련돼서 컨텐츠 회의 계속 할 거고요. 변호사님은 아마 그 과거 사례 위주로 많이 하실겁니다. 과거 사례. 과거 사례 들면은 뭐 금환치기, 우리가 지금 암호화폐로 환치기 많이 하죠. 자금세탁하고. 그런거 정부가 어떻게 대응했나. 어쨌든 그 변호사님, 그러니까 저도 야 니네가 감히 개인의 재산권과 어, 헌법상 보완, 보장되어야 하는 자유권을 침해해 라고 했는데 변호사님은 응응 어, 응, 치매해. <웃음>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아니, 과연 하겠어요? 그렇게? 응, 해. <웃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아, 그러니까, 솔관실님 말씀이 맞아요. 제가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맞는데 저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그동안 국세청 했던 전례를 보면은 그렇게 하고도 남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도 남는다라는 거죠.